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일용 근로자 한달 미만 근로 시 건강연금 가입 여부에 관한 Q&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 건강연금 보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3월에 21일 근로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근로하신 적이 없고, 이후에도 근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강연금 가입 대상인가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선 건강연금법에 나와 있는 건강연금 가입 기준을 살펴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1항, 일용 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제외되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 6조 2항에 살펴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1호를 살펴보면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에만 근로가 있고 이전에도 근로가 없고 이후에도 근로하지 않았다면 1개월 미만 근로자로서 건강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달 미만 근로시 건강연금 가입 여부에 관한 Q&A를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